와 근데 둘다 못먹겠는데? 어 이거는 이제 팬카페에 팬카페에 어떤 집사님이 올려주신 건데 이거는 홍철없는 홍철팀 음식 버전이라고 하네요. 탄산없는 콜라 소스, 소금, 새우젓, 막장, 쌈장 초장, 떡볶이, 없는 순대? 하, 이거 너무 가혹한데? 야시. 씨.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더 먹기 나은 것 같아. 이게 원래 순대는 좀 짭짤해. 순대는 원래 좀 짭짤해서 괜찮아. 싫은 거 선택이에요? 와 초장, 간장 없는 회? 이거 극혐이다. 깍두기, 김치 없는 설렁탕. 으아? 소스 없는 탕수육 소스가 없는데 탕수육을 왜 먹어? 또라인가? 참기름 없는 비빔밥, 안 꼬는 찐빵. 솔직히, 참기름 없는, 어? 어? 야, 잘못 먹어 <놀람> 치즈 없는 피자. 야, 이거는 볼 필요가 없다. 어? 치즈 없으면 뭔, 이게 무슨 피자야. 치즈가 없는데 어떻게 피자야, 이게. 어? 사베바, 제 기준 결승전. <놀람> 아, 솔직히, 이거는, 이것도 손안나 <놀람> 넘었는데, 근데 이것도? 아, 이건 솔직히 이 윗부분, 샤베트를 먹으려고 이 윗부분을 참고 먹는 거 아니에요? 응? 하지만 피자는 치즈가 없으면 빵만 있을 뿐, 부... 아니 토핑이 있잖아. 아, 근데 치즈 없는 건좀애반데 응? 토마토 소스 맛을 먹으면 된다? 어? 응? 응? 그럴싸한데? 어, 그럼 이거 가자. 오, 어, 그럴싸한데? 땅콩 없는 오징어 땅콩. 어묵 없는 떡볶이. 솔직히 저는 떡볶이에서 떡보다 어묵을 더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극혐이에요. 솔직히 오징어 땅콩 이런 과자 잘안 먹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이건 참을 수 없어. 왜냐면 나는 떡보다 어묵을 더 많이 먹는단 말이야! 콩가루 없는 인절미. 김치 무말랭이 없는 보쌈. 근데 나는 인절미 별로 안 좋아해. 맞아. 그래, 김치가 없는 게 말이 되냐고. 콩가 없는 인절미 맛있다고요? 그럼 김치 하자. 어. 김치 먹어야지 김치. 16강. 아 진짜 극혐이야. 위에 이.. 이 얘, 얘가 이름이 비안코니? 어? 얘 위에 있는 얘, 얘가 얘좀 극혐이야. 나 이거 밑에 샤베트가 좋았단 말이야 나는. 어. 근데 닭다리 없는 치킨은 참을 수 없다. 어. 다 얼른 닭다리 하나 먹고 <웃음> 나서 그 뼈로 같이 먹는 상대가 후리고 남은 닭다리 먹어야. <웃음> 아 이거는 솔직히 참치 없는 참치 마요 그냥 마요 비빔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김치가 없는 건좀 그래. 음. 8강. 근데 닭다리가 없으면 윙을 시켜먹으면 되잖아. 그죠? 그럼 이거 가자. 소스 없는... 하, 소스 없는 거 솔직히 용서가 안 돼. 어, 어묵 없으면 그냥 떡볶이 먹으면 될것 같거든? 솔직히 이거 맛있어 보이잖아. 쌀떡! 어 쌀떡 뭐어 이런 거 있으면 먹으면 되지. 근데 소스가 없다? 봐봐, 이것도 어묵이 없으면 소스가 떡에 잘 배어있으면 괜찮아. 근데 소스가 없다? 그럼 극혐이지. 음. 극혐이야. 야 진짜 어렵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뭐 우엉이나 오이를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초장 없이는 회를 어떻게 먹어? 이건 진짜 말이 안 돼. 어? 그니까, 회에 초장이랑 간장이 없으면 뭔 맛으로 먹어. 어? 어? 저거 그냥 의자구적 씹어 먹어봐. 저기 단맛이 나나? 맛이 안 나나? 저거? 맛이 없어. 아니, 그냥. 맛이 무맛이야, 무맛. 어? 른다는뭐 뭐 간장을 조금 찍어 먹어가지고 뭐 회를 씹어가지고 그뭐회 맛을 느껴지 이러는데 개뿔딱지. 원래 회는 초장 맛으로 먹는 거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어? 아는 거라고는 자기가 나이도. 아, 이거, <목소리> 영냥양양 김치랑 먹으면 되지 그죠 어, 소스 없는 거 극혐이야. <웃음> 뭔가 궁지에 몰리니까 자꾸 대안제를 찾게 되네. 그 어. 어. 하, 이거 진짜 어렵다. 어? 근데 이러면 김치가 없으면 이거 쌈장에 쌈장 싸먹으면 쌈장이랑 뭐, 뭐 고추장 이런 거랑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좀 극혐이야. 어. 그치? 무 무슨 마국수랑 먹으면 되지 맞아 맞아 어야 이건 소스 대 소스다 진짜 이건 좀와 하... 진짜 이거는 와와 와, 근데 둘다못 먹겠는데 초장 없이 회를 어떻게 먹어 어회 짬장 초장 섞어 먹으면 맛있어 그때 초장 들어가잖아 그러면 간장 찍어 먹자 그 간장도 소스 찍은 다음에 간장에 고춧가루를 좀 착착 뿌려가지고 그 같이 찍어 먹어야 맛있지 소스 없이 간장만 찍어 먹으면 그게 무슨 맛이야? 하... 진짜 이거는 이 월드컵 진짜 반인륜적이네요 진짜 어? 하... 근데 안만 생각해도 이거 같아 왜냐면 탕수육은 사실 그냥 집어 먹을 수도 있기는 해 어? 근데 그치 이거는 막 튀겼을때는 좀 괜찮은데 근데 이건 막 썰었을때도 초장이 없으면 못견디겠어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는데 초장 없이 왜 먹냔 말이야 이거를 응? 회도 그 자체로 맛있긴 한데 초장이 더 맛있어 이걸로 가자 결승이 이거는 응. 진짜 말도 안돼 이거 진짜 어? 말이 안되지 이거는 어? 이거는 이건 선 넘은거지 응 진짜 어? 응?